자 병렬회로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 었다고 다시 뒤집는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병렬회로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게 이제 병렬회로죠. 죠그 그래서, 잠깐만요. 짱을 일단은 뭐, R1, R2, R3 이렇게 볼 때, 그죠? 아, V는, 아, R 병렬 연결은 역수분의 1, R1분의 1,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걸 다 더해서, 그죠? 더해서, 이걸 더해가지고 다시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다시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자 예제를 보면 어 지금 12볼트에 그죠? 어 12볼트에 2옴하고 3옴이 걸려있죠? 2옴하고 3옴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분배하고 전류 크기도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음. 12볼트에 2옴, 3옴이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12V고, 이건 아래 위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한 건데, 뭐, 같죠, 그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2 옴, h m 3 o h 이제 합성장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 는요두 개에 대해서 합성장을 구하면 되는데, 병렬이죠, 그죠?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그러고, 머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입니다. 그래서 병렬의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합성장은 1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죠. 그죠? 그럼 공통분모가 지금 2하고 3의 공통분모는 6이니까 6분의 6분의 3이 되죠. 그죠? 응. 더하기 6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6분의 5다. 그래서 다시 뒤집으면 R 합은 5분의 6이다. 그래서 약 1.2 정도 되죠. 1.25 크기가 이제 작은 게 2음이고 큰게 3음인데 합성은 1.2로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면 크기가 준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위에 요 그림을 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1.2를 가지고 다시 그리면 합성자가 한개 있는 거 하고 똑같죠. 그죠. 1.2옴 한개 있는 거 하고 똑같다. 그래서 1 2 v 이렇게 되면 오모의 법칙에서 오모의 법칙에서 그죠. V는 IR이니까, I는 전류를 구하려면 그죠. R분의 V로 해주면 되겠죠. 자, I는 R분의 V인데, R이 1.25음이고, 전압이 12V입니다. 그래서 약 10V가, 아니, 10A가 흐른다는 거죠. 그죠? 10A가 흐른다. 10A가 흐르는데, 이제,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10A가 흘러요. 그래서 여까지는시1피아가 이렇게 오죠, 그죠? 10A가 오는데, 이 노드점에서 이제 나뉘는 거죠.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느냐. 지금 2호하고 3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크면 작게 흐르고 저항이 작으면 많이 흐릅니다. 기본적으로 2대3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3대2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2에 흐르는 거하고 3에 흐르는 거. 일단은 여기 이제 12v고 이 전류가 이제 10a 입니다여기 이제 2옴이고 이게 3옴일 때 2에 흐르는 i1하고 3에 흐르는 i2를 계산하는데 그죠 어, 2에 흐르는 i1 2에 흐르는 i1하고 3에 흐르는 i2.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지 많이, 저항이 큰 쪽은 작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 어, 10, 10, 1 10, 0암페어를1 10A 0암페어 곱하기 비율을 하는 거죠. 2대3이니까, 분모에는 2 더하기 3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지금, i1에 흐르는 거는 저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흘러야 되니까, 이쪽 거를 씁니다. 3 이렇게 써주면 10A 곱하기 5분의 3 이니까 그죠 이건 2가 돼가지고 6A가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는 6A가 흘러가고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6을 빼면 여기 는 4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뭐, 직병멸 조합 같은 경우는, 그죠? 요 같은 경우는 R2, R3를 병렬 계산하고 뭐 직렬로 하면 한 개, 한 개로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병렬을 계산하고 직렬을 합합니다. 요거는 뭐, 직렬, 병렬,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0, 20의 병렬은 20분의 1, 20분의 1니까 20분의 2잖아요. 뒤집으면 2분의 20이니까 10이잖아요. 10 더하기 20 하면 30. 그래서 요거는 30. 5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얘도 6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같은 저항으로 연결하면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3옴 이건 다르니까 해봐야 되죠. 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하면, 요 5분의 1이 20분의 4죠. 그죠? 5, 4, 20이니까. 20분의 4 더하기 20분의 1 하면, 그, 20분의 5입니다. 뒤집으면 5분의 20이니까 5, 4, 20 해서 4옴입니다 이건 4옴 요거는 3옴, 합이 7옴이죠. 그죠? 아, 그렇게 계산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1-27은 30, 70이니까 100, 100, 100의 절반이니까 50, 뭐, 요거는 50입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30, 70, 100, 35, 65, 100이죠. 그죠? 100, 100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100옴, 100옴의 절반 50이 되겠죠. 예, 그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지금, <웃음> 지난번에도 이제 연선문제 풀이를 좀 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키루이호프의 법칙을 그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뭐 키루이호프의 제일 법칙은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두개가 들어오고 한개가 나가면 뭐. 두개 더하기, 두 개를 더하기 한 거는 나가는 한 개하고 같다. 그래서, 노드에 들어오는 유입 전류의 합은, 노드에서 나가는 유출 전류의 합과 같다. 그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전류의 흐름에 대한 부분은, 전류가 뭐 흘러 들어오는 방향 플러스, 나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볼 수가 있죠. 이거를 기록부의 전류법칙 또는 노드법칙이라고 합니다. 전류법칙, 제일법칙,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7A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이 5로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7이 들어오고, 2가 나오고 5가 나서 와 합이, 이것도 7이고, 얘도 7이 된다. 기게 이제, 어, 기호프의 전류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2A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죠? 렇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합성장을 먼저 구하고, 그죠? 합성장을 먼저 구하고, 어... 전류가 여기 흘러들어오잖아요, 그죠? 흘러들어오는데 다시 나눠지는 것 이니까 절반이겠죠, 그죠? 절반, 절반을 구하면 된다. 자, 기뢰홀포의 전압 법칙입니다. 전압 법칙은 이제 전원 전압의 합이 이제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했지만은. 전원 전압 플러스 극에서 여기 이제 나가 가지고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강하가 생기죠, 전 그렇죠? 전압 강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나가는 전류가 지나는 어, 저항의 전압 강하를 마이너스 역방향으로 연결된 전원도 마이너스 값, 이건 마이너스로 연결된 거죠. 그래이 전압 강하라는 말이 있는데 전원 전압을 어, 부하장을 거치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전압이 작아지는 건 12V가 되는데, 뭐, 2대3대6, 뭐, 이렇게 나누면, 아 12V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6, 3, 3, 이렇게 나누면 되나요? 10V라고 하면, 자, 그, 2대 8,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항의 양에 따라가지고, 이온, 파놈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어, 전압 분배가 일어납니다. 전압의 합은 같죠, 그죠? 음. 자,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부하가, 전류가, 전원의 양극을 출발해폐열을 순환하면서 부하를 만나게 되면,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으로 돌아올 때 0이 됩니다. 이게, 어, 그, 전압 법칙이죠. 그래서, 22볼트가 4710에 나누는 방법은 4볼트, 7볼트, 10볼트 이렇게 나눠진다. 전압이 비례해서 나눠진다. 그런 얘기죠. 자, 요거는 뭐 그때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요거는 뭐 시험에는 뭐 요, 요, 어차피 레포트에는 여기좀무리라서좀 빼겠습니다. 자, 오강을 전지에 대해서 했죠. 그죠? 아, 전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전압 저항 아, 휘트스톤 브릿지하고 키르 법칙 정리했는데 우선 휘트스톤 브릿지부터 간단하게 얘기하고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휘트스톤 브릿지는 뭐 이렇게 저항을 모르는 저항을 이렇게 어, X를 둘 때, 그죠? 아는 장세 개를 가지고 모르는 장을 계산해 내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다리 마림모 모양으로 하고 가운데를 연결한 다음에 갈바로미터 그러니까 검류계를 답니다. 검류계를 달아가지고, 검류계는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어, 일종의 개척기인데 스위치 넣으면 전류가 만약에 C하고 D하고 이제 전압차가 있으면 흐르겠죠. 그러니까 시하고 D하고 전압차가 없어질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바란스를 맞춥니다. 뭘 가지고? 가변장을 보통 한게답니다이세계 중에서 P가 가변장이라고 하면 어, 값을 약간씩 변화시키면 0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면서검융의 G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병행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때 G에 이제 전류가 안 흐르는 경우에 마주보는 장황인 고분 같다.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2는 6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마주 보는 장을 고분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휘트스톤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휘트스톤 브릿지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스트레인 게이지 안에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 어떤 로드셀에서 무게를 달때 또는 뭐 다리 같은 철 구조물에 늘어난 양 바람에 의해서 늘어난 양이라든지 무게 자동차 무게에 의해서 늘어난 양을 아주 작지만은 계산을 할때 이렇게 힘을 받으면 스트링게지가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어드는데 요때요 스트링게지 안에 이렇게 휘트스톤 브릿지를 넣어 가지고 저항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휘트스톤 브릿지 스트링게지 안은 요렇게 이제 왔다갔다 하는 금 아주 얇은 방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붙여 놓으면 쇠가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는 거죠. 네, 구부러질 때 같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양. 그, 그러니까 항이 변하는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어, 어 늘어나는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스트레 게이지입니다. 자, 이제 전지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어, 다음, 그, 자기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이제 전기분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물건 황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구리가 있고 여기 구리가 있고 그죠? 아연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묽은 황산이 있습니다. 황산은 황산이온하고 이제 수소이온하고 나눠지죠 이온화가 돼 있고 아연이 녹아서 이제 이온화가 돼서 아연이온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여기 전자가 아연이 이온을 이온화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죠? 전자가 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건 방산 용액 속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구리보다 이온화되는 경향이 강한 아연이 먼저 녹아 버립니다. 용액 속에 양이온으로 돼서 용해가 되면 아연판에는 전자 두 개의 최외각 전자가 남죠. 아연판에 남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전류죠, 그 예. 예. 그래서 구리에서 아연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기전력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전력 발생 원리를 간단하게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이 원리를 원리는 저랬는데 이제 탄소 아연 건전지 같은 경우에 그죠? 탄소 아연 건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전지는 여기 보시면 그 탄소가 있잖아요. 그죠? 탄소와 양극을 역할입니다. 자, 아연 용기는 음의 전극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아연 용기입니다. 요, 요는 음의 전극인데, 양으로 이제 구리를 쓴게 아니고, 아연, 탄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탄소 확대는 양이고, 그 다음 전해질로서는 물군항산을쓴게 아니고, 염화 암모늄, 물의 혼합용액이나 액체가 아니고 탄소 가루하고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이산화망간을 집어넣어서 이마 암모늄 용액에 섞어가지고 반죽한 형태로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요 안에 이재련체로서 요, 요 쓰는 거죠. 이마 암모늄 수용액에다 이산화망간 탄소관를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분곡작용이 발생하는데 탄소 전극 주위에 이제 수소 기포가 모여가지고 여기에 수소 기포가 모여가지고 전기 그 전지가 그 기전력이 일으키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나눠지는 분극작용을 하는데 이때 기전력이 감소가 되니까 요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산화망간을 넣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산화시킨다. 그래서 이산화망간 들어가는 이유가 수소 산화 때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분극작용이 있다. 국부작용은뭐 부분적으로 여기 아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거기에 다사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가지고 거기 여기서 나눠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이제 건전지는 탄소화연 건전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고 수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란 원판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 전자장치에 많이 들어가는데 전해액으로 산화아연, 수산화칼륨을 쓴다. 이 정도. 철제 케이스 속에 들어가 있고, 건전지에 비해서 방전이 작다. 수명도 길다. 전압 일정함으로 건전지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축전지. 니켈 카드뮴 축전 요즘 은 리튬 이온 축전지 많이 쓰죠. 그죠? 니켈 카드뮴 축전지는 전지 용적이 작은데 비해서 전류가 크다이게 장점이죠. 과충전, 과방전이 가능하므로 이차 전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반복 충전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방전 중에 전압 변동이 작습니다. 전체 방전 시간의 대부분을 공칭 전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차 전지에 딱 맞죠. 니켈 카드뮴 축전지 그다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납축 전지죠. 그래서 보편적인 납축 전지는 물건 산성 용액 내에 이제 산화염의 양극하고 다공성 또는 스폰지 염의 음극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염과 안테면합급이 격자체를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납축 전지 거죠. 그러니까 전지에 대해서 용량 단위를 따질 때, 암페아 C를 가지고 따진다, 그죠? 그래서 100암페아 C라는 거는 8시간 동안 축전지 또는 건전지를 12.5V, 암페아 전류를 계속해서 흘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12.5 시간 동안, 아, 저, 저, 저, 이 전압인데 잘못 썼구나. V, 아, 저, 암페아, Ampere, 암페아죠, 그죠? 암페아를 8시간 동안 흘릴 수 있다, 그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제 연결은 뭐, 직렬은 전압이 세지죠. 병렬은 시간이 길어집니다. 전지와 축전지 검사하는 방법. 전지는 뭐 정상부와 연결했을때 전압을 측정해서 확인하면 되고 축전지 같은 경우는 비중계를 사용하여 전해질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충전시 완충되면 이제 비중이 1.27에서 1.3. 방전되면 1.15에서 1.2 정도 되는데 방전이 다된 축전지 비중이 1.175 밑으로 떨어지면 전극이 유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파괴가 된 거니까 재충전이 곤란하다 그래서 비중계를 써서 이 전액의 비중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자기하고 자 이제 자기 전자유도죠. 그래서 자기현상 자출광이라고 있는 광석이 이제 철가루하고 철조각 등을 당기는 성질이 있죠, 그죠 자철광으로 강철을 문지르게 되면 강철도 또 시, 역시 철가루하고 철조각 어, 잡아당기는 성질이 갖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자석이라 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기간 작용을 자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찰을 한다든지해서 인공 자석을 만드는 걸 자화시킨다, 그러죠 자철광은 천연 자석이고. 말곱자석이라든지 막대자석 자침 같은 것은 인공자석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고요. 자석은 뭐 지구 자기장과 같이 그죠? N 극 북극과 남극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자극 상호간에는 이제 같은 극끼리는 당기고 당기죠, 그죠? 다른 극끼리는 밀어냅니다. 그래서 자속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력선 N극에서 S극으로 나오는 그 자기적 현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자, 자력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력선. 자력선들이 자력선 여러 개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철가루를 뿌리면 여기다가 선처럼 이렇게 늘어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형성한 건데 이런 자력선의 뭉치를 자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외바를 쓴다. 그래서, 자개가 강하면, 뭐, 외박 값이 크고, 자력선도 숫자가 많겠죠. 그죠? 어. 단위 면적당, 요 면적 안에서, 그러니까, 외바,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자속 밀도의 단위가 그죠? 자속이라고 하고,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성체가 외부 자기의 역량에서 자화되는 현상을 자기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력선은 그죠. 네. 유리판이나 종이 위에 오른쪽 그린과 같이 쇳가루를 뿌린 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죠. 막대 또는 말굽자석 위에 두고 한쪽 방향을 탁탁 두드리면 이제 쇳가루가 이제 늘어서죠.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늘어선다. 그걸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뭐 그죠 웰스테드 아까 그 역사할 때 이야기 했잖아요. 1 8 1 4년에 발견한 게 전기자기사의 관계죠.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낮치만 바늘이 움직인다. 여기 이제 자기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리스테드가 발견한 이후에 이제 앙페르라는 분이 이제 도체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분명히 생기는데 어느 방향으로서 방향을 이분이 이제 오른나사의 법칙을 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렇게 원형 자기장이 생깁니다. 오른손으로 코일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잡으면 그죠. 잡으면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이죠. 암페어의 오른 나사의 법칙은 나사 돌아가는 거 보고 이제 방향을 이야기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전류 방향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회전한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형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직선 전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 자기장이 생기고 뭐 코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다시 코일 을 짧은 직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코일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인데, 왼손 법칙은 이제 전자력 방향을 나타내는 힘의 방향이죠. 그래서 자기장 속에, 자기장 속에 여기가 N이고 여기 S입니다. 자기장 속에 도선을 놓아놓고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합니다. 이게 모터의 원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왼손을 가지고 어, 자기장의 방향을 검지로 어, 가르키고 전류의 방향, 전류 방향을 중지로 가르치면 엄지 손가락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력 방향을 알기한 법칙이다. 그래서 왼손의 엄지 손가락, 검지 손가락, 중지 손가락을 가지고 직각으로 벌려서 자기장의 방향, 전류 방향을 가리키면 엄지가 전자력의 방향, 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의 방향이죠. 이게 이제 모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자력 방향을 가리킨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자, 이렇게 이제 힘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제 마지막인데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 오른손 법칙은 기전적의 방향. 기, 기전적은 전기죠. 그죠? 전기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일으키는 힘. 그래서 이제 어, 자기장 안에 도체에 다 힘을 가해서 도체를 움직일 때, 그러니까 도체에 전기를 주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유도로 기전적이 발생합니다. 즉 자기장 안에서 움직이면 여기 자기장이고 여기 도체를 이렇게 나왔을 때 도체를 힘으로 이렇게 당기면 그죠? 당기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전류가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 그 전류 I의 방향을 찾아내는 것을 어,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오른손 법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운동은 엄지 손가락, 자기력 선속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검지. 그러면 중지 방향이 기전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따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FBE라고 합니다. FBE. 자,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 전반적으로 한번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업무에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 안에서. 어... 지금 뭐 학생들이 이제 리포트를 할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음 조금 정리를 좀 해가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 시험을 사실은 좀 볼까 생각을 좀 했는데 뭐 리포트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신다는 관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시험을 보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 그 전반부에 저하고 이제 6강까지 공부한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했는데, 저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이제 <웃음> 여러분도 좀, 좀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교재를 참조하셔서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을 그 제가 그 과제로 내고, 만약에 문제를 내게 되면,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문제를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 보십사. 요렇게 낼 겁니다. 교재에는 보통 답이 있죠. 그죠. 그래서 뒤에 연습문제가 한백한 50문제 정도, 200문제 정도 있죠. 그죠. 연습문제에서 제가 몇번 연습문제를 풀어서 어, 수식하고 답을 쓰세요. 요렇게. 뭐, 수식하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뭐,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 숫자를 조금 바꿀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몇 문제 골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 리포트 해오는 걸 가지고, 어, 이제, 성의 있게 해오신 분은, 제가 좋은 점수를 드리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낮게 드려가지고, 그렇게 중간고사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그, 따로 강좌가 없습니다. 따로 강좌가 없고, 시험만, 그, 문제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동생하기를 잠깐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설명을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참조하시고 리포트를 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리포트 제출 기간은 뭐 일주일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부 전기전자공학 총격리 시간이었는데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